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됐고...입니다. 편툴의 인기 없는... 변명의... 도답 유튜브아! 직도 과져바라 세팅이 문제가 있어 소리조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도 닷코도 가보도록 합시다. 살차 8월 29일, 2017년... 7월... 10일... 11시 51분... 54초... 챕터 1, 데이포 디피컬티어왜 노멀로 돼 있지? 어어나 <웃음> 이거 지금 봤어 이거 뭐지? 어 내가 분명히 하드로 했었는데 아닌가? 어 내가 분명히 하드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노멀로 돼 있지? <웃음> <웃음> 아니 뭐지? 야, 일단 합시다. 어 되게 오, 희한한데? 아니 뭐지? 아니 내가 분명히 분명히 내가 어? 어? <웃음> 오잉? 제가 하... 하드모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상하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어... 전에 하드모드가 이제... 어 친구녀석이 알려주길 목숨이 4개래요? 그니까 러 전에 한번 죽어가지고 이제 목숨이 4개밖에 어 3개밖에 안 남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뭐지? 이게 너무 몰로 돼있지? 아... 그래서 뭔가 밤에도 빡신 느낌이 들지가 않았었던...건가? 는잘 모르겠고 어... 이상한데? 나 분명히... 분명히... 오... 이상하다... <웃음> 내가 분명히... 어... 분명히... 하드모드를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대체 왜... 아... 이게 또 제가 그리고... 어... 그렇습니다. 헤드폰을, 헤드셋을 아직도 안바꿨어요 그래서 지직 소리가 난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과 어 똑같은 스펙의 헤드폰을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군요. 똑같은 걸살려고 했더니 국내엔 단종이 된거 같아. 마이크로소프트 그 한국 지사가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이, 있나? 아, 난잘 모르겠어요. 여튼 어, 이거랑 똑같은 게 있으면은 다시 사고 싶긴 한데 <웃음> 쇼핑몰 검색을 하니까 이게 다 해외에 있어. 국내에는 없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스펙에 뭐 음질이라던가 음향 효과 같은 거는 뭐 상관이 없고 이 마이크가 정말 목소리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게 이게 맞는 건지 컴퓨터에 알맞게 돼 있는 것인지 듣는 것도 좋고 일단은 오늘은 사일런트 포레스트로 넘어가서 하이드웃2로 넘어가 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딨는지 모르겠어 이쪽인가? 어. 어, 이쪽,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Entrance to Silent Forest. I'm here. 난 여기다. 있 <웃음> 분위기가 으스스한 걸 으스스스스스스스스 <웃음> 이쪽으로 가야 되는군요. 아, 저 맞지를 않는군. 폭이 구멍 이상한소이상한소죠야만인이야만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이를하겠이 야, 피했이게 어, 피해 어? 나중지꼭필중한아이템한하이템여하는성여으로성으로 어, 성냥으로 안 되는구나. 아, 이거 먼저 뿌렸어야 됐지. 헉, <웃음> 닦아 먹었어. 자, 어, 오분에 아무것도 없고. 어, 파자. 뿌리고요. 치이 쓰리라! 어. 치이 <웃음> <빛을> 쓰리라! 화라라라. 다 타라. 다불태워버릴거야 호잇 호잇 호잇 좋았어 성냥 조준하는게 어립구만 호잇 르 저거 바닥 지워는 소리가 좀 너무 둔탁한데? 예전에도 저랬나? 뭔가 확 하는 소리였던 ㅏ 같은데. 아니 말고 요애그를 깨부서서 엠브리오를 얻도록 합시다 이것을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이것을 에센스로 쭉 뽑아먹어서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야만이 있죠 이걸로 조지겠습니다 아니야 나무 목두기로도 조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너도 몽둥이를 갖고 있지? 하지만 내 몽둥이가 더 세다고. 허하하하 <웃음> 리치마 길고 스킬이 하나도 없구나. 이 연상 빡빡 내 똥이나 먹어라. <웃음> 맛있지 않더냐? 아, 많군. 삼삼삼삼. 그래, 여긴 항상 이랬지 그리고 여기 샤이니 스톤이 있군요? 음... <웃음> 어, 뭘 버려야 될까? 이걸 버리자 나무판대기 하나 있는 거뭐 저거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많이 얻을 수도 있고요 3...3...3 3, 3. 일단 쇼컷으로 열어놓고요 사일런트 포레스트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까렛! 누구세요? 자는 사람 사일런트 포레스티 하이드아웃 위치를 알아냈어? <웃음> 뭐지? 이거 일단 버리겠어 샷건 세리 더 중요해 여기서 입 들어가요 아저씨! 아... 아줌인가 응. 성별이 구분이 아가아이 거기 최고... And last h i 다 e o Look l b d 어... 어 뭔소리지 모르겠다? 한국말로 하렴? 에, <웃음> 고리도 <웃음> <그린도> 보고 있다고리도 <있나? 웃음> <그린도> 보고 있지? <웃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편, 2편 영어로 나오는 부분 제가 모르는 영어 부분 한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웃음> 이 상스러운 것 내가 그렇게 쉽게 물려줄 줄 알았어 어림없는 소리 아, 어, 모바일 분들도 PC로 보시는 분들도 어.. 다같이 번역을 해서 한글 자동 번역 말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은 제가 영어를 모르는 부분을 아.. 볼수 있습니다 사일런트 포레스타 하이다아웃아 이게 그냥 지역 이름으로다가 바뀌었네요 원래 예전에는 베타 때까진 하이다웃1하이다웃2 넘버링을 붙였었죠 근데 요것이 지역 이름에 다가 나가... 하이드아웃이라고 붙여졌군요여긴인가 바로 아래에 있군. This place would make a good hideout. 이 장소는 좋은 신처가 될 것이야. 그리고 버섯도 가득하지. 일단은 인벤토리를 저장하죠. 오븐. 오븐을 킨다 오븐이 켜졌다. 엠브리오 넣습니다. 160. 정수를 많이 주는 거.. 어! 아아! 이러지마! 좀만 더 버텨다오.. 내 사랑스러운 헤드셋.. 아프지마아.. 프지망 일단은 다 넣어버리고요. 어... 다 넣어.. 아니야 아니 이거 말고. 로커벨즈.. 고칠 수 있나? 보줄수 있어? 하.. 아, 반자 없다 일단은 버섯을 근처에서 다.. 싹다 채집을 한 다음에 응? 뭔가 생겼어 레이션 스탬프? 뭔가 도장을 찍었어? 레이션? 레이션? 무슨 도장을 찍은 걸까? 음.. 모르겠군요? 음. 짠빵 테이블 버섯 존나 큰 버섯 정수도 존나 많겠지 와이어 필음 그렇습니다 배터리 우물 저거는 지금 사용 불가능하죠? 어, 당장 사용할 수 없어도 상관은 없지 상자 잠겨있다 키가 필요해 저 키를 어디서 얻는지 또 까먹었어 누군가 알려주겠지 나처럼 이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팁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름이 충분해 여기다 통나무 넣고요 기름이 없군 트랙터 트랙터에는 팬벨트랑 갸솔린 개소린 개소린이다 개소린 난 문을 이용하지 않는 남자지 자, 고쳐라. 좋았어. 일단 다시 다 넣고요. 버섯을 야. 음, 아까 이쪽 부근에서 아이템을 좀 놓고 왔죠. 저쪽으로 다시 가 봅시다. 그 전에 그 전에 뭐할게 없군요. 일단 이곳을 가져갔다. 다 위쪽 북구에서 놓친 아이템들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몽둥이 꺼내고 자, 어두우니까 잘 살펴보면서 나 노컷버튼 켠거 맞지? 아, 이거 정시판 첫 회차는 소리만 봐야겠네. 영어를 몰라도. <웃음> 스릴 있게 즐길 수가 없겠네. 이러면은. 그래도 조심하겠습니다. 어... 최대한 죽지 않고, 어, 원활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노물 난이도라고 해가지고, 어, 건성건성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알파 때부터 플레이 온개커 아니겠습니까? 왜이렇게 어둡니? 어어! 어이 새끼봐라! 너, 거기 안서! 야이 새끼야 안되겠어 썹시다! 오이 새끼 짝돌돌리고 도망을 가고 있어? 이 새끼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이 어디 갔어? 어, 소리가 들리는데? 너이 새끼 잡히기만 해봐 너 안 맞은 걸 다행으로 알아라 어, 그래, 저거는 만지면 안 됩니다. 저거는 터져요. 어잉 어이? 어이, 저 사이로... 어, 이걸 쓸... 아주 좋은... 아, 둘다안 맞았다. 일단 쌍피를 보고 싶었는데, 어? 불 붙었어? 아저 멍청한 자식! 하하하하하하넌 <웃음> 죽을 것이다! 불타 죽을 것이야! AI가... 똥멍청이네... 사실 저걸 피하려고 하긴 했어요. 컴퓨터가. 근데 그러질 않았죠. 어어! 내가 그걸 못볼줄 알았어? 일로 와. 너 자, 아까 던지고 간 놈. 이 새끼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왜 이래, 왜 이래. 뭐. 뭐, 임마. 짜증. 까들겠어. 허짐새끼가. 음. 이 구역을 평정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아이템 없니? 아니 뭐 근처에 아이아이 대! 아이, 아잇! 아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 그렇구나? 이 뭔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드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자고요? 음. 음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개꿀... 물이렸던 것이다... 버섯이 가득한 곳이군요 어허 어! 밟았어 <웃음> 아미친새이왜 <새끼 웃음> 그랬어 왜 그랬어 이 사람아 버섯을 밟고 왜 죽은 곳이야 <웃음> 가엽게도 이 입구 근처가 좀 뭔가 이상해졌데 이거? 아 이거 펌묻는 거? 어어, 왜래. 어 왜이래 어 왜이래 내가 뭔짓을 했니? 어왜 다들 지랄발광 똥을 싼건지 난 이해가 안되는구나?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 아, 브리지 다리 아 다리로 왔습니다 다리 이쪽으로 건너가면은 바로 올드우드 쪽으로 갈수 있죠 올드우드 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아 어...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시무시하고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로 조조져 아! <웃음> 어, 저! 아! 어? 피했어? 저리 가! 하! 하! 하! 근접전을 그렇게 또 잘하거든 어? 아! 개놈새끼야 아 잠깐만 핑구가 온것 같다 아닌가? 자이 아니? 핑구 배록이야 자, 죽을 것 같습니다. 피를 먹어야 되죠? 피가 없으니까 술을 먹습니다. 보트. 어, 친구랑 놀아야 됩니다. 어... 잠시 녹화를 여기까지 끊고, 어, 좀 이따 다시 뵙도록 하죠.